안녕하세요 또맞지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원래 집에 짱박에살려는데 오늘 벚꽃도 피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자 오늘 포인트는 역시 나이 부산 용도용도였는데 영도. 오늘은 태종대 태종대 감지해변 왔어요 근데 왔는데 파도가 장난 아니네요 바람도 좀 있고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처박기 원투하셔야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일단 먼저 밥부터 먹고 갈게요 오늘은 햄버거니다음 맛있다 오늘 파도가 너무 많이 세게 타서 저쪽에, 흰정대 는으로 밑에서 할 거고요. 올라가는 입구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살짝 멀리 떨어서 원투를 처박게 해볼 거고요. 자, 파도가 대박 좋니까 하도가 아, 너무 세면 조금 쉬었다 하고, 최대한 멀리 던져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나칠때가 흔들리긴 하는데 입지는 아니고요 파도가 너무 세서 일주처럼 보입니다 자 파도가 어떠냐면 지금 이만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랑 파도랑 잘 구분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바다에 보면 수초같은 것들도 있죠 고인물에도 생물이 사네요 바닥광고가 바닷속에서도 살수 있나봐요 바위 아, 곳곳에 고동들도 많이 붙어있네요 네, 낚시하다보니까 너무 더워서 자 오늘도 빙그레사이즈 아카펠라 마시고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이렇게 너무 두껍게 입었어요 자 이번엔 자갈만방 앞에서 던져보겠습니다 요번에 셀 미끼는 40g짜리 메탈지그 메탈지그의 쇼울지금대로 루어대로 해서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캐스팅 연습 겸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위 옆에 보시면, 통발, 플라스틱, 뭐 박스, 많이 모여있죠? 보통 이런 것들은 바닥에 떠밀려서 와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선발들은 하실 분들이나 열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건드먹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떠밀려서 버리는는우도 있고 그냥 막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들고 가서 해개하시고 쓰레기가 막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물론 우리가 그걸 잡고 가지만은 이런 쓰레기, 작은 쓰레기 하나에 생물들의 텐트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오늘의 귀형 훨씬체적인 어, 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쓰레기는 항상 자기 집으로 들고 가시거나 쓰레기 폐기장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결국엔 깜쳤습니다 지난번에도 깡치고 2주째 깡을 치고 있네요 메탈치고도 날려먹고 아 기분이 영파입니다 그래도 다음번에 위해서 캐스팅 연습 많이 했고요 기분도 꿀꿀한데 쭈둥조개구이 먹으러 가시죠 오늘 이렇게 주차했는데 사장님께서 후저 와달라 와달라 해갖고 늦은 시간에 결국엔 가기로 했습니다 자이 집은 지난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맛있을지 어떤 메뉴가 나올지 한번 또낙지랑 같이 먹으러 가보시죠 두둥. 자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는 조가를 얻었지만 맛있는 조개구이도 먹고 파도도 보고 멋진 바닥붕도 하고 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조가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다음번에도 또 낙지!